가 아, 아니고 봉봉이에요 가 아, 아니고 봉봉이에요 어미친 존나 잘하네 저거 뭐야 개고수 님 개고수 님 개고수 님 개고수 님 개고수 님 개고수 님 개고수 아 개고수 님 개고수 뚝배기 한대 맞으시고 그냥 뭐하시는 거예요 플레쓸 거예요 플레쓸 거예요 플레 쓰세요 아 쓰시네 아 공공 좀 쉬는데 저거. 폭탄 가기 좀 매섭네요. 매서워. 지나면그만이야착 바꾼 것만이야. 그만 가면 그만이야 응여호호호. 응여호호 원래 판지로 가도 되는데. 방해 좀 해야해가지고. 자, 폭탄만 피하고. 하하 나는 병신이에요. 나는 병신이에요. 에 정신차려오변은 알아서 잘 빼고 음. 아 오지마 오지마 될거같아될거같아아 될거 아, 같냐고 그게 절대 안되지 근데 절대 안되지 그게 왜 되냐고 그게 아 될거 같냐고 살아줄사야 살아 줄사야, 살아 줄사야, 살아 줄사야, 살아 줄사야, a r 줄 j 야 죽으면 안 된다, 진짜로 죽으면 안 된다, 진짜 죽으면 안 된다. 가 i n j a Suguand, a 해 d t h 해 s i n 해 a s u 해 u a 구해, 구해, 구해, 구해, 구해, 구해, 구해, 구해, 구해, 구해, 구에구에구어구리구말구튀구이 구해, 구끼구돌구지구고구어구개구끼구아구제구그구지구도구가구도구망구도구가구망구도구가구나구도구가 구해, 구해, 구해, 구그 구해, 구그구 그... 구해, 구탄구로구를구이 구해, 구해, 구가구 나나나 나, 나, 나 잠시 근데 그잡으려고 이런 녀석 뭉치면 뭐, 녀석 그런 큰 오산이다 경기도 오산이다 그로 안갈 거지롱 이쪽으로 갈 거지롱 자그 판자뚝배기 야무지게 맞추는 방법 쳐도 가는 척. 한번 쏠자 가기 오오오오오오오 넘어가기 감지근이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감지근이요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야무지게 좋아요 야무지기, 뚝배기 한번호호 야무지시다 보긴요 호호, 야, 호호, 야, 호호 한번동안 가요 야 근데 치료 그만하고 해독교 좀 돌려주면 안 되겠네 아니 한명만 치료해 뭐하는거야 지금 하여튼 아, 정신 못차리네 이것도 넘어요 그냥 <웃음> 아 그냥 풀피치료를 해버리고 앉아있어 이것도 아 싫어하냐고 어? 잘가요 소설가 우리 좋았잖아 아 저거 치료 안했으면 아들가 나하고도 남았다 이거 나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어? 야 좋됐다 이거 오 미친 아 고맙다야 미치해 아, 미치해 아, 아 병신아 아 병신아 꺼져 아 미치해 아, 아, 피하기하 아, 저것도 안지 애들 애들 나갈 때까지만 버텨 나갈 때까지만 버텨 나갈 때까지만 버텨 아 추아 구아 추아 음 추아 으후후후후후 클라이 9초? 오, 9초만 버면돼 9초만 버면돼아 음, 음, 음. 음. 아, 뭐해? 아, 왜안 되는데 이거 타임이 에바네 진짜 말 없어 어, 나가라 얘들아. 어 약간 위험한데. 지노아지마아공장 무서워 공장장 무서워 뭐예요? 절로 가요 오지마요 아, 야이 새끼야 커버할 거면 똑바로 하던가 이게 뭐하는거야 아니 나 필요 없다 했잖아 물론 안 들렸겠지만 이거 돌리라고 맞아? 싫어 이거 내가 할래 이거 내가아 싫어? 그래 나도 공포 맞은 적 있고, 풍평 맞은 적 있고, 해가좀 약간 그런 업보? 호호, 미친. 친구야, 정신 차려. 뭐 하는 거야? 이거는 안 때려도 될것 같은데? 뚝배기! 안 맞네, 까딩핫 토트 핫! 이건 하면 되지롱. 무사야지롱두 그 감자는 어차피 아무것도 못하지롱. 뭐야? 아문 아, 바꾼거야? 거래 고래? 거래 고래? 내 어떡하지? 여기 해두끼 3개가 다미쳐 버렸는데 뭐? 텔레포 달라고? 뭐.. 왜 던진거야 이거? 하하 하하 붙을거지롱 하하 부서지롱, 하하, 자, 평타 함, 진로 줘야지. 어, 이거는 못 참는 평타거든. 평타 함, 또질로 줘야지. 하하, 뚝배기 어, 거든 그냥 아, 뭐야? 안 맞아, 이거? 아, 나 어이가 없음. 어, 지대 어이 없음. 뭘 어, 타먹는 그냥, 그냥 질로 버리고, 나는 야, 하냐하냐하 야하냐하냐하 야하. 삼판녕 야하, 야하. 할거지롱 아, 잠깐만 선생님. 이거 아니에요. 불감자 없애, 불감자 없애, 불감자 없애줘 아, 불감자 없애 주세요. 오케이, 불감자 님, 딴 데로 가주시고요 같이 산책가실래요 좋아요. 개구멍 어디야? 개구멍 어디야? 개구멍 어딘지 혹시 아는 사람? 아,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나나나라 라라라라 라라라라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플시야 아니지?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자갑시다 고생들이 아 보셔오 아이고 내려가 버렸네아 남원 기분 좋은 하지 아무진 너무 인격 한국 해죠 그냥 아개꿀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호호.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하지마. 내가 미안해, 미안해 하지마. 아 길막 하지마. 아들 다 쓴. 잠식은 싫어. 내 내가 맞으면 안 되긴 하거든요.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어. 내가 대신 맞아. 내가 대신 맞아. 내가 대신 맞아. 내가 대신 맞을 거야 어, <웃음> 어, 나... 아, 싫어요. 뭐 너. 어나 가자. 나뭐 하는 거도 했어. 야, 뭐해 너? 아, 저기 있다. 안녕하세요. 기다 갈게요. 안녕하세요. 기다 갈게요. 나 잡으러 와 얘는? 올템 없승 그냥. 뚝배기 한번 준비할려. 뚝배기 준비 완료. 완료. 버셔 기분 나쁘지? 나 아, 뭐야? 누가 나가면 이겨? 아니야. 어어, 어, 깜짝이야. 날씨는 약간 좀 불안하잖아. 내가 만류 끝나면 이거 나갈지도 모르는데, 빨리 들어야지. 그치? 아, 안 들어? 어어, 나 이거 나간다. 진짜 나간다. 이거 어어. 야, 너 지금 실수하는 거야? 진짜 실수하는 거야? 너 지금 어어? 감히 욕심을 부려? 감히 욕심을 부려~~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톡톡히 알려주도록 하지 구나가 치료 좀해 아니 치료 안돼 너 허, 우 f**k 아 넘어가 구나가 치료, 치료하고 가지 음, 너무 돌아가 아니야 그거? 오 어, 됐다 미친 야 여기 지갑이야 튀어 후딱 튀어 어디야 어디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헬프미 해줄게 헬프미 해줄게 일로와 어디야 달려간다 아아 아, 이건 뭐오나 잡으러 온다 아싹둥아가지 없는 그냥 아 잠깐만 어야 그걸 정탐자를 왜 놓아 어 아니 그걸 정탐자를 왜 놓아? 지나가면 이긴다 아아아 아, 아. 이걸 욕심부리다니 네 녀석, 그냥 이거를 욕심에 부리면 어떡하니? 나는 개구멍으로 나갈 거지. 약간 나를 보는 거 같은데 이 친구. 야, 이거 욕심 부리다가 뒤지는 게참 나를 보는 거 같다. 아, 쇽쇽 쇽, 아, 아니고 아니고. 한테 한테. 쇽쇽쇽쇽쇽 쇽. 어떤 잘못 들은 거 같은데? <웃음> 모르겠어, 나도. 갑시다. 여기 스포니면 어, 오 내가 싫어하는 사도 내가 싫어하는 사도 내가 싫어하는 사도. 그냥 숨어 그냥. 억울로 안할 거야. 억울로 안할 거야. 억울로 안할 거야.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 오지 마. 어! 아고 리 과제. 아!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나이스. 뭐아책집을라이렇게같은책 피해 피해 하아 비하기 하아 하아 아. 무빙샷 나아 이런 개같은 책 쳐다보지도 아, 못해 쳐다보지도 못해 쳐다보지도 못한다고 플래시 아니야? 플래시 아니야? 플래시 아니야? 하하 아, 아. 존나 위험해 존나 위험해 존나 위험해 존나 위험해 그냥 좋은 놈이 하 그냥 응주지 그냥 뭐하는거야 지금 네 잘하는 애라어 뭐야 어 실수했다 개꿀 개꿀 실수 나이스 실수 나이스 하하 절대 안맞아 그냥 그장 뭐해 그냥 꺼져 이씨 아아아 아, 아.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그냥 도망가. 그냥 도망가.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도망가. 어, 야무지, <웃음> 야무지. 처음에 스트레스, 했, 스트레... 아, 아, 뭐라는 거야? 처음에 스트레스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득을 볼수 있어. 어, 야무지. 그랬을 거지 너. 응, 피하기? 어, 야무지게 피하기. 어이 어이, 뭐 하는 거냐고. 저 때만 주거든 그냥. 사도는 진짜 골든 타임이 딱 해야 해. 딱 그거 맞기 전에 이줄로할 거지 너. 아, 진짜 넘을 거지, 롱? 아, 진짜 넘을 거지, 롱? 아, 저로할 거지, 롱? 안 맞지, 롱? 아하하, 사도님 지금 정신 못 차리는 줄. 아, 넘을 거지, 롱? 아, 플래시 지 마세요. 아, 플래시 아니야?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여기서 평타 한번 피해? 아, 아, 안 피하시네? 나좀더 아, 빠르네, 이거. 그렇 오, 좋다, 좋다. 어? 어? 어? 어어나이스이쳤 너가 두대 맞았구냐?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너목기만 해봐 한번 그냥 어 절대 안 맞아 거든 사도 연습 중인 것 같은데. 어. Oh, fuck, w h 안 맞죠 하지만. 한 속해 주고 핫! Moving shot. 아배기 아들가 아들가 아닌가? 아들가 아니야? 아 진짜. 플레이를 하고 색도 나왔기 때문에 아끼지 말고 그냥 작은 집으로 존나 뛰어 그냥. 어, 나이스. 그냥 존나 뛰어 그냥. 존나 뛰어. 존나 뛰어. 켜.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거든. 저아저 무조건 텔레 야저 무조건 텔레포트다. 내 예상이. 아 진짜로. 봐봐 저거 만약 말했잖아 저거 무조건 텔포트라고 이 새끼 그냥 뭐야 뭐야 뭐야 뭐. 알았어 알았어 내 해줄게 해줄게 해줄게 해줄게 딱돼 그냥 호호어이어이 어이, 어이, 이거 뭐냐고 저다 맞거든 그렇지 아 동로거든 어미지아아아아 반차 내렸어야 했는데 이거 너무 급해가지고 가버렸다 한번더 아, 잘 가. 어, 어, 꺼져. 어, 나온 사람들 음, 꺼져. 어, 나온 사람들데책 있으니까 쫄지 말고.